안녕하세요. 팀탑에서 리드와 래퍼를 맡고 있는 케어입니다 키는 비밀이고요 몸무게는 62kg입니다. 저는 제 회사 팀장님의 권유로 인해서 회사 오디션을 한번 봐 보게 됐는데 우연찮게 대상을 받게 되어서 팀탑의 멤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청소의 시간 많이 나면 랩메이킹이나 그리고 독서가 좀 랩메이킹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도 하고요 오예아 oh yeah,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얽매여 있는 것 보라는 자유로운 브리타나 얽매기보다는 날 탑으로 이끌어줘 우리 팀탑이 함께 다같이 팀탑 위에 올라가기 위해 항상 함께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워 보이스 천지입니다 제 나이는 17살이고요 혈액형은 B형이고 본명은 이찬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농구인데요 지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농구는 하지도 못하고 활동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스 브라운의 모션이라던가 가책력이 너무 부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롤모델로 뽑았습니다 w i l l you, will you, will you, will you, will you, girl w w i o u w y will you, will with you, will with you, will with you, with you. Oh, girl. Yeah,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악동래퍼 엘지입니다 1993년 1 0월 23일 생이고요. 혈액형이 A형이고요. 한국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본명은 이병헌입니다. 제 이름 때문에 기사가 났어요. 본명이 이병헌이라 죄송하다고. 네, 그거 보고 조금 뿌듯했었어요. 네, 별로 안 신기하더라고요. 친구들은. 그 NDC 초이스라고 오디션 포스터를 봤는데 거기서 래퍼도 뽑는다고 해서 제가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어, 랩은 제가 집에서 취미로 몇년 전부터 해왔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작곡에 관, 관심이 많아서요 집에서 컴퓨터로 작곡 프로그램으로 작곡을 그냥 몇번 생각날 때마다 하고요 틴탑의 앨범에 언젠가 한 번쯤 다 안녕하세요 방송 보컬 니엘입니다 17살이고요 고등학생이고요 본명은 안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그 축구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 교실도 다니고 많이 했었는데요 나이가 점점 한살한살 한살 이렇게 먹다, 아니, 들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뛰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러던 도중에, 마이클 잭슨이 어렸을 때부 벤이나 벤이라는 노래를 듣고, 네,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됐어요. 벤, 네. the two of us e e look no more. We b o t found what we were looking for With a friend to come my own I'll never be alone And you my friend will see You got a friend in me 안녕하세요 댄싱보이 창조입니다 네, 저는 95년 11월 16일생이고요 중학교 3학년 16살입니다 혈액형 B형이요 B형 태권도랑 절권도 합의 4단입니다 어, 절권도가 3단이고 태권도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절권도는 이제 공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춤을 접하고 나서부터 점점 안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만뒀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춤을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공개 오디션이 열리길래 오디션을 시청해서 틴타 멤버로 뽑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팀탑의 러블리를 맡고 있는 막내 니키입니다. 저는 1995년 2월 20, 어, 아, 1995, 구, 90, 1995년 2월 27일 생이고요. 나이는 16살이에요. 제가 옛날에 원래 아홉 배를 우 했었는데요. 이름은 아는데, 노래랑은 잘 모르지만, 휴먼드림이라는 그 아역배우를 뽑는 오디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아, 저보고 인물이랑 그런 괜찮다고, 어울린다고, 저한테 칭찬이랑 그런 거 해주셨어요. 그 연기를 하다가 이제 가수도 하고 싶어서, 여기서 오디션을 보게 돼서 합격되어 이제 틴탑의 멤버가 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그러네. 안녕. 저는 VJ를 맡고 있는 리키입니다. 네, 저는 리포터를 맡고 있는 엘주입니다. 자, 이제부터 네. 시작하죠. 노싱, 뿅! 네, 지금 여기, 여기 군이 지금 자고 있어요. 어, 어. 공주 같죠? 여기 두툼한, 두툼한 안젤리, 안젤리나 졸리 같은 입술이 있네요. 두툼한, 두툼한. 두툼한, 두툼군 인사라도 해주시겠습니까? 정말하잖아요 어, 네, 니엘 네, 일어나시네요 안녕하세요, 방성국의니입니다 네, 니엘 네, 네, 아, 지금 차단... 어디 가고 있나요? 지금, 지금 울진, 가, 울진 가는 길인데요 네. 아, 지금 앞에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지금 차가 엄청 막히거든요 엄청 밀리네요, 진짜 차단이네요 이래서는 아주 하루가 꼬박 셀것 같아요 이거 지금 네. 하루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네. 아, 오늘 잠시만... 울진에서 뭐 하나요? 아, 공연해요 무슨 방송이죠? 와이치인이라는 방송인데요. 네. 그래서 멋진 공연을 해야죠 오늘 멋지게 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파워볼트 네, 카메라 뜨시고요. 네, 네파워볼트 뜨시. 네, 네, 안녕하세요. 파워보이스 천지입니다. 여름이니까 노래 한수리만 네. 뽑아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생각해보세요. <웃음> 네, 뭐가 있을까요? 바다입니다. 네 바다의 왕자 한번 뽑아주세요 뭐죠? 네. 음미? 나는 야 네. 나는 야 뭐야? <웃음> 나는 야 바다의 왕자 자, 좋아요 채는 네. 해변의 여인 네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여러 하의 생각나는 랩좀한번 네, 주세요랩 한번 랩. 좋죠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랩고요 아, 여름. 네. 삼처드릴게요 제가 여름 싫어해서요. 네, 아, 아 그전나 아,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처운해요 네, 한, 한곡딱 뽑아주세요. 와, 시, 세, 셋, 넷. 넷.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만 아, 박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아, 아, 네. 아, 이거. 닐엘 네, 네. 굿. 네. 노래 한곡 해주세요? <웃음> 네, 좋아요. 자. 하. 잠시만요, 잠시만요. 무슨 노래 무슨 노래? 여름... 턱 음... 땡기세요. 지금 턱... 톡... 네, 됐어요 네, 아, 좋아요. 조강민남이네요 무슨 노래요? 너무 크러지 마셨잖아요. <웃음> 네,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 여름하면 생각잠시만 생각나는...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야, 여름... 여름... 야... 무슨... 나 네. 생각났어요. 아, 생각났나요? 네, 저 생각났어요. 여름하면 <웃음> 생각나는 노래는 이종신 선배님의 팝빙스죠 아, 네. 아시나요? 아, 네, 당연히 알죠. 한 번만 불러주세요. 김수야. 보 니키분? 네. 니한 <웃음> 네, 번. 번. 아, 싫어요. 천지군? <웃음> 한 번, 한 번만. 줘보세요, 한 번. 감성보컬 니엘이죠한번 얼마나 감성스러울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성, 감성 있게 딱... 네. <웃음> 잠이 딱 오게 해주세요. 감성보컬이요, 감성보컬. 김수야. 바빙수야. 어, 솔직히 게임 좋아해서 게임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멤버들과 같이 장난치면서 놀기도 하고 좋아. 난 지금 출발이 좋아. 네, 누가 더더 더 먼저 이기나? 네, 누가 더 멀리 갔는데 아마도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나 벌써 1판 깼어요. 그래, 오른쪽으로 넘어. 자,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둘, 셋. 셋. 셋. 셋. 둘, 셋. 민족 두개 지금 뺐어요. 관리 안 해. 아니, 근데 넌 너무 작잖아, 인간적으로. 민적이게 <웃음> 작잖아. 형, 나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민족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옷이 어? 게임하고 있지, 민족은? 아, 안 돼요. 뭐 쳐버린 하는... 건 아니죠. <웃음> 안 껐어요, 리우는. 날형 원래 이렇답니다. 네, 완전 막 괴롭혀요. 사람은. 네, 저희 지금 게임하고 아, 있는 아, 거 아시죠? 눈물이 지금 막 크고 진짜 <웃음> 진짜.. 하하하하을 <웃음> <저 잠깐, 웃음> <저, 저>, <웃음> 꺼주세요 봐봐. 이거 뭐 들으셨죠 지금? 아, 와.. 정말 깜짝 놀하하하 놀라운 일입니다 와 지금 하나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봤어요, 봤어요, 홍보야. 은빛 썰어 봐요, 은빛 썰 아, 왜, 써요? 써요. 왜, 왜,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아, 하지마, 아, 하지마요. 병원 어, 형, 애지형 너무 좋다아 g 지 부숴어요? 아, 아 하지마요. 뭐라 하지마요. TV 지금 이거 하는데 때리면 안돼 뭐라 하지마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형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안 돼. 아, 하지마. 이거 진짜 카메라 꺼야는데. <웃음> 아, 너 지금 몇 한이에요? 나, 나, 아까랑 똑같아. 나 근데 네 형보다 많이 갔을걸? 네, 게임이야. 친구은 그, 그 스킨으로 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 하고 있네요.